다 왔어! 카빙 트래블러 왔습니다. 오늘은 오이 카빙, 당근 카빙, 이런 거안 합니다. 그런데 영상은 그걸로 이어서 다른 특별한 게 없어서 그냥 제가 녹음할 거 영상 그냥 감추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를 빌겠습니다. 어찌거나제 이야기 하는 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논센스 퀴즈 몇가지를 해보러 갑니다 논센스 퀴즈라 하여튼 제 이야기가 재미가 없고 듣기 싫다 그러면 은저 문은 열어 놨으니까 뒤로 살짝 소리 없이 나가셔서 바깥에서 한 5분 정도 담배 태우시다가 들어오시면 은또 살짝 재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분이 오셨네요 오이 초등학교 학생도 오셨고 우리 저 열혈 팬이 죠 저분은 어우중학생은 어떻고 교복을 입고 오셨어 고등학생은 또 대입 공부도 하셔야 되는데 어우 오늘 잠깐 제 얼굴 보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많네 언니 누나 오빠 동생까지 다 오셨어 어우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머리가 시끄럽게 하시네 열륜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제 이야기 살짝 들어보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서론이 기냐 다. 서론이 길면은 원래 본론이 별로 없다 그러죠. 뭐 소문난 잔치 집에, 아, 먹을 게 없다. 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속담을 저는 살짝 바꾸겠습니다. 소문난 집에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도 빼꼼 내다봐야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죠. 그냥 제가 지어내는 말입니다. 아, 뭐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했냐? 난센스, 기대 좀 하려고 그럽니다. 난센스, 넌센스라고 그러죠? 난 난센스라고 그럽니다, 저는. 아, 어쨌거나 난센스. 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가, 도둑놈 이야기 한번 하려 합니다. 도둑놈? 도둑놈? 그러면, 도둑놈 이야기가 천지죠. 이야기 저기 빛깔이죠. 막 천지 빛깔이야. 빛깔이 많이 늘렸다는 이야기죠. 어쨌거나, 와, 이렇게 이야기도몇 시간이 가버리네. 이렇게 이야기만 한 종일 듣는 사람도 있어. 제 옆에서 그냥 기가 따갑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분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그냥 거짓말입니다. 어쨌거나 제가 지어낸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난생시키자. 도둑놈이 가 있었습니다. 도둑놈이 있는데, 도둑놈이 엄청나게 돈을 갖다가 많이 훔쳤어. 그렇게 해서 도둑놈이, 아, 훔친 돈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보통 돈을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하면은? 뭐니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도둑놈이 사용하는 돈의 이름은 뭘까요 이것이 하는 난센스 퀴즈입니다 난센스 도둑놈이 사용하는 돈의 이름은 뭐도둑도도둑머니뭐 여러가지 생각 잠깐 해보세요 아시겠어요? 셋둘 하나 모르겠어요? 자 도둑놈이 사용하는 돈의 이름은 뭐다? 슬고머니 <웃음> 이런 게난 센스 지칩니다 이렇게 딱 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오신다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폭포의 이름은 가수 많은 사람들이 그 수저 제가 이야기했죠. 저번에도 어디야? 그라카라 나이야카라 그뭐 나이야 가든지 말든지 뭐 어느 폭포는 그냥 그러는데 어쨌거나 예 나이야카라 폭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뭐 두 번째 이야기했네. 그럼 세 번째는 뭐야? 도둑놈이 아까 그랬는데 이 도둑놈이 가장 싫어하는 밥은 뭘까요? 도둑놈이 가장 싫어하는 밥. 뭔지 아세요? 어쩌면 생각한다. 채돌 하나. 아 알아맞히면 20원 드리려고 그랬는데. <웃음> 아, 20원짜리 구하기 힘들죠. 10원짜리가 거의 귀하니까 어쨌거나 도둑놈이 가장 싫어하는 밥은 할머니 뼈 해장국 완전히 할머니가 이놈 도둑놈을 갖 갖다 꽉아가지고 그냥 뼈를 같은 데에 빼쳐꽉아버린다 이렇게 해서 도둑놈이 아마 좀 싫어하나 보입니다 아 그러면은 자 여기서 한가지 더할수 있죠 어떻게? 오 저분 아, 약간 인상 쓰시는데 괴로움이 있으신가가 제가 말씀드리는게 약간 언짢으신 것같아요 그러면은 재앙이 좀문 열어 놨으니까 나가셨다가 어? 머리 조금 식히고 들어오세요 아니면 담배 하나 태우시고 한 3분 정도 더 있다 오면은 제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웃음> 아, 자 여기서 끝내버릴까요? 하나만 더 할까요?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여러분 같은 여러분들이 흥원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뭐 아이스크림 이야기 하면렇게 아이스크림 중에 박수를 가장 잘 치는 아이스크림은, 아, 저 아주머니? 어디서니? 어, 언니? <웃음> 벌써 다밟고 계시나봐. 브라보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거 말씀하실려고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아이스크림 중에 가장 박수를 잘 치는 아이스크림은 브라보콘. 그렇다 그러면은? 아이스크림 똑같은 문제 낼게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가지 아이스크림 있죠? 돼지밥? 아... 디지라고? 그건 아니고요? 네. 자... 문제 나갑니다 뭘까요? 문제... 아 뭔지 알아 다 손을 벌써 들어서 아니문제다 나갔는데 자...아이스크림 중에 가장 비싼 아이스크림은? 다 알고 있죠? 아, 여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금방 안다고 링크하시네 아, 가장 비싼 아이스크림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대답이 아닙니다. 보석바라고 이야기하려 고 그랬죠? 아닙니다. 아직까지 생산이 안 됐습니다. 브랜드가 안 됐어. 제가 알고 있는 오늘의 정답은 먼저. 아이스크림 중 가장 비싼 아이스크림은 운석바입니다. 운석바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의 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스크림과 그리고 도둑놈 이야기 두가지 해왔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시고 저희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여러와 같은 성원이 있으시면 이탄도 준비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2탄도